천일 <웃음> 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아, 7월, 양력으로 7월 19일, 어, 음력으로는 어, 6월 10일, 어, 부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어, 지금 시간이 낮, 아, 점심 12시 1 5분입니다 아, 녹화해요. 독화. 아, 녹화. 듣게 들어가지고, 뭘 흘려부터, 뭘흘려부터요 사천에 다시 돌려봐요. 응? 자, 오늘은 그 요즘 그 영화 개봉한 그 저기 그 나홍진 감독, 어, 나홍진 감독의 그참그 기쁨을 그, 그, 뭐라고 하지. 그거 그, 그, 기대적, 기대적이라. 그렇고 하여그 양반, 그한 2편 정도 되는 그 랑종, 랑종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까요? 음. 그, 저기, 서울계시 어머님이이일한데 어, 법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유튜브. 이거 보시면은 뭐영화갈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시고, 그 유튜브 주소를 링크해서 보내게 됐더구만. 여이 채널도, 어, 자, 잠깐, 그, 양종 아, 대충 이제 하도 그 말이 많아서, 그, 신문기사나 이런데 말이 많아서, 유튜브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아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이 베트남이 어디예요? 우리 동남아 지역 아니에요. 다 어디, 어디 옛날에는 그중국그 유교사상, 도교사상, 응? 그 공자님 말씀 이게 대해서 언녀가 얘기했죠. 베트남이 그 옛날에 중국한테 천년을 지배를 받았대요. 천년 어마어마하죠. 천년이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정확한 그 팩트는 이 천년도 몰라요. 신문을 보다가 그 베트남이 그 중국이랑 앙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를 이제 쭉, 왜 앙숙일까? 그걸 찾다 보니, 그런 기사를 천일이 한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그 공자님, 그 공자님 상, 응? 상이나 막, 이렇게, 우리 불상 같이, 곳곳에 있대요. 응? 곳곳에 있대. 자, 그러다 보니, 동남아 쪽은 우리 유교나 조교 사상, 이거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동남아, 그 저기, 저기, 지금 베트남인데, 베트남에, 그, 나오는, 그, 저기, 장소 배경이나, 그런 이야기, 이야기 설정, 이런 것들, 거기도 무당이 나오고, 내림, 내림이 나오고, 또 뭐예요? 거기 또 특징적인 게, 그, 목, 목에, 그러니까 여자 쪽, 여자 쪽으로 해가지고, 내림을 받아 내려가고, 뭐,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또, 중요한 게, 조상신. 마을에서, 우리는, 마을에서 누굴, 마, 누, 선왕신을 선왕신을 모 성왕당에서 선왕신을 모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누구를 모셔? 조상신을 모시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무교에서 뭐예요? 조상신 모시잖아. 그죠? 조상신 모셔요. 도교. 도교, 이런 계열에서는, 우리, 대상노군. 응? 대상노군. 노자. 저분들 얘기들은 다 그거예요 조상은 조상한 잘하는 거거든.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바탕이에요. 근데그 나홍진 감독이 그이 영화를 만드는 곡성도 있고 황해도 있고 황해, 황해 아시죠? 황해. 그저기그 개장수, 개장수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살인 저질로 그 이렇게 가지고 뭐 하다가 결국 또하는 그런 얘기인데 아이고 참, 이것도 안켰네. 예를 음. 이 예, 첫에는 나홍진 감독이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뭐 어떻게 생기고 뭐그 양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단지 영화 국성은 참잘 만들었고 황해 역시도 그렇고 잘 만들었고 그런데 이번 낭종 그러니까 고, 영화 국성과 황해와 황해는 좀그 색깔이 좀 덜해요 마지막에서 조금 그그 그 나홍진 감독의 그 세계관이나 우주관 이거 좀 약간 높을 수가 있는데 곡성과 이랑 중 거의 같은 한대한대 속에서 나온 그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 이 나홍진 감독이 곡성에서 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 잖아요. 그저 자연신 선신 그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선신 응? 무엇이 중요한지 응? 그게. 결국은 그 말을, 그 경찰관 개학한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어. 그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선신의 말을 들었으면, 가지 마라. 야, 닭이 새벽 올 때까지 가지 마. 응? 어? 너 가면 다 죽어. 응? 어? 막 갈라고 했다니 이게 무엇이 중한데 이게 뿌리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어. 그 갔을 때 어떻게 했어? 자기 딸이, 자기 엄마, 자기 마누라 다 죽였잖아. 다 죽였다고. 그리고 일광, 그, 저기, 악기을 모시는 부당, 일광 힙파람 벌면서 누르랄라 해가지고 가버리잖아, 이제. 응? 그냥 성공했거든. 마찬가지로 예서 뭐, 우리가 복성에서알수있으면뭐였어요그결 신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응? 신의 존재를 믿고 선왕당을 차리고 믿고 이렇게 막 빌고, 어, 도와주세요. 이러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신의 존재를 안 믿어. 부정을 하거든. 안 믿는다고.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집안이 절단 나고 끝난 거고 마을이 끝난 거죠. 랑종. 랑종도 마찬가지야. 랑종도 보면 거기서도 이제 무당의식이나 그 무당 내림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일단 곡성에서 곡성 그 아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경찰관. 걔는 정의를 위해서 여기 한게 아니라 어? 자기 집안, 자기를 위해서만 일을 했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사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기, 자기 무조건 자기 유산인 거야. 마이온도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도덕하게 살았단 말이지. 부도덕하게. 그러면 바로 그게 뭘로 가요? 업으로 가는 거예요. 내 집안 나예요. 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지. 그렇게 했을 때 랑중에서는 어떻게 했냐? 랑중에 에서는그 밍의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뭐 뭐, 공장에다가 자기가 보험 달라고 사람 사람 잔뜩 앉았다 부질러가 다 죽여버렸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업이지 그 업이요 그 그럼 공장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원혼들과거 그 집안 조상 조상들은 품으로 있냐고 응?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 그 저기 뭐 보험사기가 보험 들통나니까 목매달아 지어버렸고또 응? 야, 뭐, 걔가 그 아버지, 아버지가, 민 아저씨, 밍인가, 뭐야, 누구요? 걔, 아버지는, 그냥, 핏거리다 죽어버렸고. 그니까 그게 뭐야. 다 집안의 업이란 말이지. 업이야, 업. 응? 그 업으로 인해서 다 두드려 맞는 거야. 그 와중에, <웃음> 밍이 엄마는, 밍이 엄마는 어떻게 됐어 자기가 이제 무당감이요. 내가 무당을 해야 돼. 응? 근데 나 무당하기 싫어. 그러다보니까 무당하기 싫은거는 저기 전세계다 똑같은 값이요그 응? 다른 나라 어디 무당하기 좋은 나라가 있나 모르겠다만 베트남도 이제 그사가 그런게 있는게 싫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속옷이랑 이렇게 감춰을 사자 해가지고 신을 속인다는 생각으로 이게 멍청한 짓인거지. 신을 어떻게 속여. 응? 우리 인간들한테 질타하는 얘기야. 그게 신을 어떻게 속여. 차라리 내가 2000일이었잖아 천일, 구단다고 그 저기 뭐야 우리 일반 우리 구달 때그 저기 그진욱이구이나말이 가지고 뚝딱뚝딱 어서 가시라고 구단 가시라고 뚝딱뚝딱 부탁거리 할때 귀신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 야이 빙신아 너나가 무당한데 그런다니까 야 너나가 너나가 그런겨 응? 그러니까 지가 무당, 무당하고 무당 그러니까 신을 속인다고 자갖지 않게 그, 그, 그, 잘못된 거지. 그 집안의 그 악연과 악업을 끊으려고 하면 신을 지가 인정을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실적 하기 싫으니까 동성한테툭 하고 밀어져 버린 거지. 응? 동성못모르고 내가 팔자니까 싶어가지고 했던 거고 그 업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야.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딸년그밍 대신에, 밍 대신에 지가 부작이 두 집어 쓰고 가서 미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밍이 부질러 죽어버리잖아 응? 죽어버린다 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그 여자가 그 한단소리가 자기는 한 번도 한 번도 신의 존재를 있는걸 알지만 그게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 얘기는 자기는 의식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말로만 어 그래 있구나 어 맞아 이러고 살았지, 실질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곡성에서 나오는 그 경찰관 이기랑 똑같은 거야. 걔도 신의 존재를 갖다 인정하지 않았잖아. <웃음> 신의 존재를 지가 인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거기서, 야, 닭세 번을 딱 들까지 가지 마라, 기다려! 했을 때 말을 들었겠지. 믿음이 없었던 거야. 믿음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있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 얘기 알, 이 얘기 알죠? 응?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어? 그 얘기는 뭐냐? 법은, 법은, 일반 선신, 일반 신이에요. 법은. 주먹은 뭐야? 악귀야, 악귀. 악귀라고, 악령이라고. 악령은 현실에 등장해서 옆에서 득을득을거리고, 당장 치고받고 움박 일을 한다고. 악령, 법은 뭐로? 법은 언제 애 편을 들어줄지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요? 악령, 주먹, 법보다는 주먹으로, 주먹으로 간다고. 응? 법을 안 믿어, 법이 나를 지켜줄지 어떻게 알아? 응? 근데 주먹은 옆에 와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주먹이. 그러니까 어떻게요? 법은, 나를 언제, 어떻게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주목은 옆에서 막, 야, 걱정하지 마, 지켜줄게. 그러니까, 야,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최고여. 내가 너 따를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게.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는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신은, 그, 랑종에서도 얘기하지만, 신은, 여기 똑같아, 우리나라에도. 이 천일이 뭐라겠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이런 양반들이 도와준, 절대 복을 주거나 도와주지 않는다겠죠. 안 도와줘. 안 도와준다고. 왜 도와줘? 그분들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랑중에서는 뭐가 있냐. 조상신을 모시고 있어요. 조상신이지만 신은 신이라고 이미 지상계, 이승계에서의 역할은 떠났다고. 응? 그럼 그분들이 일일이 쉽진마은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손들을 살피시고 막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승에 날마다 쌈박질하고 지랄들 하지 않겠어 속된 말로 조상신들의 대리전이 돼버리는 거거든. 인간들끼리는 대리전이 돼버려 쌈박질이요 그러니까 대하는 안 된다고. 바로 거기서. 응? 다시 말하면 거기서 모시고 랑주 베트남에서 그 마을에서 모시고 있는 그 조상신이라는 그런 양반들은. 멀쩡감치서 관종 멀쩡감치서 바라보거나 지켜보거나 흔들려서 이야기를 하지 주목같이세계하게 이해를 가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밍의 <웃음> 이모나 엄마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아 조상신이 말이야 우리를 도와준 것도 없고 도와준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믿어야 돼조상신있기는 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버린다고 근데 단 옆에서는 주먹이 왔다갔다 가는 거야. 그 악령들이 빡빡, 빡빡. 응?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마지막 그또독백실로 나온다고 하더구만. 그 나는 내 안에 내 안에 조상신이 있다고 한 번도 있어도 들어와 있어도 한 번도 의식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 그얘기인거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그 업으로 그 지가. 신을 속인 업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시도 다시 또 악령들을 속이겠다고 부작이 되지 보시고 가가지고, 있다가, 딸려놨는데, 홀라당 부질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게 그게. 결국은 뭐야? 업으로 죽는 거지. 업으로. 거기서 또한 가지 나오더구만. 그, 밍의 가그 아버지가 불을 타주는다고 하더구만. 그 또한 뭐냐? 다 업의 악순환이라는 거지. 업. 어. 지 할아버지가 부질러 다 죽여버렸잖아. 응? 공장에. 그 업이요. 그 불이 불써? 아버지가 지 할아버지가 죽였고 아버지가 불타 죽었고 엄마가 불타 죽었고 응? 그렇게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이해는이이해는 응? 이해는 이요 우리나라 속담 이해는 이. 업이란 말이지 업, 업. 내가 누굴 죽이면 나도 죽게 죽는 거야 응? 주먹은 주먹 이빨이 이빨 이 이런 거거든. 나는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괜찮기를 바라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야. 그런 건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나감독이 얘기하는 이그 그럼 그 봐요. 밍은 밍은 그려놓고 나중에 밍은 나중에 지 엄마가 그 불에, 지가 불질을 죽였는지, 지랄을, 그것도 기억 못할 거라고 하더구만. 당연히 못하겠지. 그럼 못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밍, 거기서 끄, 그렇게 하니까 끝나겠냐? 안 끝나지. 왜안 끝나? 밍이, 밍 속에 있는 그 악기, 밍 속에 있는 밍몸 안에 빙이 되어 있는 악기나, 자, 그밍 엄마, 엄마에 들어있는 조상신이나, 쌈박질을 한단 말이야. 이를테면 쌈박질을 해. 근데 결국은 죽잖아. 그럼 밍은 자기가 한 행동이 아니고 그 자기 몸 안에 악령들여와가지고 쌈박질해서 죽겠다고 하지만 밍 역시 따지면 뭐예요 쇼업인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 편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밍 역시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 업이 계속 흘러가는거야 그 여기서 이천일에게는자그 신을 믿었다고 하면 밍이 엄마나 밍이 할아버지가 신의 존재를 믿고 알았다고 하면 신의 할아버지가 아니지 밍이 할아버지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랬다고 하면 지가 어렵다고 공장에 사람 쳐박아놓고 불질렀겠냐고 못하지 왜 엄어디요? 그 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으니까 못한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한거야 그 할아버지도 아이고 신이 어딨어 쌍려먹고 나는 먹고살기 힘들으니까부질러가지고 보험금에 타야지 이래 가지고서는 부질러 사람죽인거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상신이네 마을신인에 해서 딱 위하고 그냥 막그 무속 주술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기 마음속에는 뭐야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그, 그 믿음이 없다보니 거기서 파생되는 악어 억과 악령들에서 그게 막 대대히 흘러내려간다는 그 얘기가 그 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게요 곡성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감독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한 가지 이제 이 조금 그 얘기가 더 길어지네 그 조금 더 이제 그 나감독의 그 세계관 이저승관 사후 세계관 이런 거를 엿본다고 하면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 영화 황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황해, 황해에서는 자기 마누라를 찾아 가지고 개장, 그개장테돈 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으로 밀리국해 가지고 죽여 눈깔 응? 죽이고 청부살인 하고, 그런 와중에 일이 잘못 돼 가지고 결국 개장수랑 마지막까지 하투를 버리고 자기 마누라 죽은 마, 마누라 유골을 들고 다시 지내 고향으로 간다고 가다가 개하 그 누구요? 그놈. 그저기 배우 아 그저기 이런거 생각도 안나네 결국 마누라님이 죽어서 유월이고 근데 그놈도 배타고 갔다 결국은 그놈도 죽는다고 죽어 아이제서 생각나네 그저기 시차가 되니까 그 배타고 가다가 그 양반 그 배사공이 그시체를 그냥 바닷가에 던져버려두고만 아마 그 아마 그랬던것 같은데 그 사람들 두 부부가 두 부부가 마누라는 돈벌로 새끼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 벌러 우리나라 왔다가, 그래, 불기, 불기, 죽어버렸고.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소식이 찾으러 왔다가, 겸사겸사 왔다가, 결국 남편도 그렇게 죽어버리고. 응? 그런 상황이 됐잖아. 근데 거기서 그두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서야 비로소 둘이 손물짝 고향을 간다고. 그게 바로 사후세계잖아. 죽어서야. 죽어서, 비, 죽어서야 비로소, 이승에서의 모든 걸다 놔버리고, 자유롭게 해방된단 말이지. 응? 죽어서. 반갑게 막그 고향역을 달려가는, 그러한 장면, 이천일기억으로는 그런 게 이게 나는데, 그렇단 말이지. 그게 바로 보여. 만약에 사후세계라는 거를 나감독이 인정을 안 했다면 아 사후세계 그런 게 어딨어 아유 그런 거 없어 했으면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지 없다고 근데 나감독의 그그 장면과 내가 나머지, 나머지 내용으로 인해서 아 나감독은 첫째 윤회를 믿고 사후세계가 있고 선과 악 응? 업장, 업, 내력 집안, 출력 이런 거를 나감독은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아셨죠? 큰 틀은 그거야, 이제. 그 얘기. 나머지, 뭐, 잔인한 장면이나 그런 것들은 그거라도 설명하기 위한 나머지 어떤, 그, 저기, 소품인데. 소품이야. 근데 여하튼, 나도 이제, 그, 영화 복성에서도 그랬지만. 그걸, 인간들이 뭐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응? 어? 그리고, 먹기는 뭐야? 약보다는 쓴 것보다는 단거 꽃감이 좋거든 보통 인간들이 그래 저기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요 내가 내가 필요하고 아쉬움을 찾아 내가 필요하고 아쉬움면막 찾아 오 살려주세요 신령님 부처님 뭐. 예수님 이래 내가 필요없으면 어떡해요 언제 그런 약 잊고 살아 잊고 살아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냥 어? 남남이야, 그냥. 그게 인간이거든.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똥된다. 속된 말로 엑스된다. 그 얘기요. 그 얘기인 즉슨. 랑종, 그, 랑종이 크게 시사하는 큰 줄기는 바로 그런 얘기. 여기까지. 좋은 거끄시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든지 어쩌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날이 계속 더워요. 이번 주 계속 더 덥다고 하는데 더 조심하시고 아셨죠 어? 이거 재밌는 건 베트남도 무당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웃음>